거지를 막고또무제게잘 먹었는데. <웃음> 음, 깍두기 맛있어. 맛있어. 음. 자. 괜찮아. 깍두기 무네 개? 응, 응, 네 개야. 깍두기 담으려고 물을 네개 샀어. 근데 이게 제주도 물해? 제주도? 응. 근데 이게, 이게 싸더라. 음... 이게 하나에 980원 줬어. 제주도에서도 무가 오는구나. 제주도 무뭐 오지. 봄 무는 물이 별로 좀 제그 가을 무거든. 이 칼이 이게 좀 삐딱해 하 삐딱하나봐. 삐딱해. 그럼 왜 음식하게 썰어지지? 이 칼이 얇아졌어 하도 갈아가지고. 그래서인가? 응. 그래서 인가? 음. 이거 반다리 썰어지잖아. 음. 이거 네개 하면 너무 크니까 이큰 거는 어 응? 다섯 다섯 줄을 썰어야 돼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먹기 좋을만큼 이렇게 가위꺼 놔두고 딱 됐나 봐 큰걸? 이거 이제 좀 이제 여기서 물이 빠지면 쪼그라드니까 좀 적어 너무 커? 뭘 쪼그라든다며 응좀 아, 적어 줘 먹기 돼? 좋게 쓸면 돼 그냥 너무 잘잘해서 그렇더라고 취향대로 쓸면 돼 이거는 음. 잘 자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잘 자란 거 <웃음> 좋아하고 한번 먹어볼까? 단가? 응, 음, 잘깃하네 근데 무가 좀 싱겁냐? 싱거운 거는 또 뭐야? 무가 싱거운, 무 원래 싱거운 <웃음> 거 아니야? 나는 먹어볼까? <웃음> 가운데 싱거운 거 거, 맛은 가운데 또 뭐야? 아, 가운데 응, 가운데 거 먹어 이상하다, 나왜 가운데 게 없지? 여기 있다 이거 가... 가운데 게잖아 이거. 어, 맛이 다르네? 응? 약간 뭐가 달러 맛이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응 음. 그냥 담배백하 음. 그냥 무 맛이야 음. <웃음> 어떤 거는 막 배처럼 담겨있잖아 음. 이건 그리진 않네 자 마지막 깍두기 <웃음> 두기 두기 깍두기 음. 마지막에 한 토막 남은 깍두기 <웃음> 한 토막 쓴면다 썰어요 소금이 특이해 응? 음. 이거? 어. 이거 소금 아니야 뭐예요? 당원 당원? 유스 유수가유수가 음. <웃음> <요소가. 웃음> 소금은 지금 이제, 뭐야, 종이컵으로 지금 한 8억 정도 된다잉. 음. 조금, 또좀 적국이 들어가니까 너무 짤가 봐, 이놈만. 조금 남겼어. 한 7억 정도?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물도 좀 적고, 단맛도 적고, 그러니까 유수가를 넣고 설탕, 뭐 설탕은 깍지 설탕 넣으면 절대 안돼 국물이 느리해가지고 유수가를타 스푼이를 하나 정도 어, 조금만 반나반한반 반 정도 넣어서 섞으면 됐어 끝자한 응. 시간 후 물이 많이 나왔지요. 이물다 버리면 안 돼. 야, 진짜 많이 나왔다. 응. 먹어보니까, 약간 강이 배갖고, 응. 누수가 넣어서 약간 달달하니 딱 좋아. 가리. 음. 부쌉 부쌉. 음, 맛있다. 하나 먹어봐. 맛있어? 응 음. 음, 맛있네? 맛있지? 응. 음. 이제 이대로 양념만 하면 맛있는 거야. 그냥 먹어도 되겠지? 응. 그냥 먹어도 되겠다. 미나리. 오늘 미나리, 미나리 깍두기 담아요. 미나리 이렇게 한다. 중간 거 한다. 아주 크지 않더라고. 미나리가, 이게 대가, 대가 더 굵으면 좋은데, 응. 음. 가니까 없어. 딱 이거 한다 있는 거 사왔어. 이제 슬슬 미나리가 올라오고 있나보네. 날이 따뜻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연산 미나리 나오지. 파, 쪽파. 아, 이제 그 깍두기에는 쪽파는 게더 좋더라고. 대파보다. 아, 그래서 꼭 깍두기에는 쪽파를 넣네. 나 이렇게 굵게 그냥 썰어 넣어. 그러면 깍두기 먹으면서 하나씩 주워 먹고. 깍두기가 익으면, 이거 파, 파도 같이 익잖아, 미나리랑. 그러면, 파 향도 나고, 미나리 향도 나고, 양파를 하나만 갈아 넣으려고. 이것도 큰 고추, 30분 전에 물에다 담가놨어. 이것도 이제 좀, 이거 큰 고추를 넣어야지, 국물이 깔끔하니까. 우리는 여름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여름, 이제 또, 열, 봄에 이게 열무김치랑 담을 때, 이렇게 갈아 넣으면은, 그냥 고춧가루 넣은 것보다 훨씬 맛이 깔끔하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갈아 넣, 넣어, 넣 먹어보니까, 그냥 고춧가루 하기 싫어. 아니, 너무 길면은, 익사해서 잘안 가요. 빨리 안 돌아가니까, 반토막을 내줘야 돼. 여기에는 아까 이거 물, 무에서 따라는 거, 음. 이거 놓고 갈을 거야. 좀깍두기 국물이 좀 있어야지,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액젓, 이게 너무 작아 여기 물이 안 들어가서 짜 150ml 이것부터 간 다음에 고추를 해야 돼이 믹사기가 너무 곱, 곱게 갈아지니까 처음부터 고추하고랑 같이 넣으면 고추가 너무 고와 장갑 끼는 게 일이야 <웃음> 장갑을 끼야 돼. 근데 그러면 매우니까. 반짝반짝. 뭐야, 그게? <웃음> 나 혼자 노는 거야. <웃음> 마늘, 마늘 아주 크게 한 숟가락. 이두 숟가락은 되겠다니 생강은 반 숟가락 정도. 역시 또 깨는 좀 많이 넣어야 돼. 이동이 동의, 동 보감에 나와있는데 이 수험생도 깨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잖아 자 고춧가루는 정확한게 모르니까 볶음을 아, 봐가면서 넣어야지 깍두기 국물 조금 해, 나오게 해가지고 국물에다 밥 비벼먹고 그럴려고좀 국물을 좀 많이 했어 아우 눈 매워 와아 아우 눈 매워 파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우 왜 이렇게 눈 맵지? 차 때문에 맵나 보네 응 꼬수가 그만 둬도 되겠지? 응 음... 조금만 더 넣을까? 싶으면 어. 넣고 넣고 넣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고 조금만 더 넣고 음. 이제 다 된건가? 응다 된거야 아이게 딸이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유튜브 하면서 딸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쌀도 주려고 많이 담았어요 간좀 볼까? 와눈안 매워 너는? 매워 와눈 매워 아우 매워 음, 딱 됐다 깔끔하게 딱 됐네? 음 맛있어 이제 지금은 간이 딱 맞는데 무에 간이 되면은 좀 제작 같으니까 젖국을 조금 더 넣어줄게. 50ml 정도 더 넣어줄게. 이 정도 남. 이만큼 더 땡길까? 아니, 아 어, 여기 다번더어버려 이거. 어. 와. 안 먹혀야 되는데. 와, 눈을 못 뜨겠네? 올라오, 이렇게 하니까 더 그러네? 와이 오메 에이씨 해여고더와 이거 어떻게 했어 눈 매워서? 와눈 어, 계속 매워 와겠는데하고는구나 <목소리도> 이렇으니까 매운게 다 위에 머물러 있나봐 가까워지니까 그래지그름을밤 음. 되겠어? 응 음. <웃음> 두 봉지. <웃음> 알뜰주거. 그 이름이 원래 알뜰주거인가? 아이하게 버리는 거지. 싹 먹으니까 알뜰주거지 음. 와! 너무 매워. 물을 못었네아이 이거 이거는 우리꺼 우리, 음. 우리 먹을꺼 이렇게 해서 봄깍두기 아봄 미나리 깍두기가 완성했네요 이제 좀 하루 지나서 먹으면 아주 깔끔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를 이렇게 금고추를 갈아 담으니까 국물도 깔끔해 음. 깍두기 완성했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